옥덕방 있는 거리 김태길 문밖큰 길가에 수양버들 한 그루가 비스듬히서 있다. 수십 세의 연륜으로 슬픈 얘기들을 기억하는 굵은 줄기는 가죽이 벗겨지고 알맹이까지 썩어 달아나 반쪽만이 남았다. 그래도 젊은 가지가지에는 새로운 잎이 피어서 갸할픈 그늘을 던진다. 수양보들 중허리에 때 묻은 헝겅으로 된 간판 한 장이 걸렸다. 가로대 복덕방 간판 밑에 긴 나무대기 의자 하나가 가로 놓였다. 그러나 그 밖에는 아무런 비품도 없다. 나무대기의 의자에는 할아버지 두 분이 걸터 앉았다. 두 분이 다 당목 고위 적삼을 입으셨다. 한 분은 거무티티한 파나마 모자를 앞이 올라가게 쓰셨고 또한 분은 하얀 메꼬 모자를 눌러 쓰셨다. 파나마 모자는 긴 담뱃대를 들었고 풍덩 품이 넓은 조끼를 입으셨다. 그러나 담뱃대의 연기는 나지 않고 조끼 단추는 깨어지지 않았다. 맥고모자는 다른 손에 부채를 쥐시고 왼편에 단장을 기대놓으셨다. 그러나 부채질은 하지 않으신다. 두 분이 다흰 고무신을 신으셨고 대님을 매셨다. 두 분은 그림 속의 인물처럼 그저 묵묵히 앉아 계신다. 저녁 햇볕을 받고 벗어나무 그늘이 길게 길게 벗뻗기 시작하자 이곳 한산한 거리에도 오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간다. 열 사람들이 한 가지의 차림차림과 열 가지의 그런거리로 지나간다. 그들의 가지가지 모습에는 각각의 성격, 지급 그리고 계급을 밝히는 도장이 혹은 진하게 혹은 흐리게 찍혀있다. 기쁨과 슬픔이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간다. 희망과 근심이 열십자를 그리고 잠깐 소매를 스치더니 천천히 남북으로 사라진다. 흰 브라우스와 곤색 스커트로 대조를 꾸민 제복 두벌이 무엇을 소근대면서 골목길을 들어간다. 까만 바탕에 은빛 테를 두른 송용자 한 대가 먼지를 피우며 소리소리 울려 닥친다. 뒷칸에 탄회색 양복에 목덜미가 언저리를 누른다. 땀찬 런닝 셔츠에 금정 바지를 걸친 신문배달에 바쁜 다리가 기계처럼 움직인다. 언 어느 연못에 거밍어처럼 살이 그득하게 오른 중년부인 한 사람이 바다같이 파란 파라솔을 입어서 하느작 하느작 마냥 비탈길을 올라간다. 발걸음 옮길 적마다 얇은 하늘색 치마폭 사이로 백설 같은 속옷자락이 부일락말락 숨바꼭질을 한다. 미색 바탕에 수박색과 밤색 무늬를 굵직하게 놓은 원피스 하나가 나 먹인 말처럼 미끈하게 자란 젊은 옴집슬 갈색 끄어적 구두 한 켤에 어탁하고 음악에라도 맞추는 듯맵시게 걸어온다. 그는 왼손을 들어 밉지 않게 생긴 이마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썰어올린다. 우유같은 손으로 돼 반지는 보이지 않는다. 여체의 우한 하반신의 곡선이 더위와 서늘하니 섞인 해그름의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팔다 남은 돗자리와 발짐이 오늘의 장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다. 이노로도 이문이 없어 못해 먹겠다게유 이게 나떠이로 팔곤 내리면 고향으로 농사지러 갈랍니다. 이거 참헐값이래유